이게 바로 제가 먹었던 물장군입니다. 네, 안녕하세요, 여러분. 투곤조아입니다. 자, 오늘의 썰은! 빠밤! 치즈 갔다? 물장군? 먹은 썰!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구독했니? 이 사건은 올해 초, 겨울로 가게 됩니다. 진짜 그때, 우리 한국에서 인도네시아로 채집을 갔었습니다. 이제 제가 해외 채집을 자주 다니는 편이라, 아, 올해는 또 뭐가 나올까. 올해, 또 뭐... 재밌는 것도 나오겠지? 이렇게 하면서 이제 인도네시아에 도착을 했습니다. 이제 도착하고 저희는 따른 일정 없이 바로 이제 체입지를 향했는데요. 이제 뭐 여기 썰은 이제 재미가 없으니까 그냥 바로 넘어갈게요. 빠밤 자, 이제 채집지에 도착을 했습니다. 이 채집지, 이제, 채집지에 가보면, 이제 주변에 막농 같은 것도 있고, 밭도 있고, 뭐 산도 있고, 계곡도 있고, 다 있어요. 저희가 이제 보통은 낮에 채집하러 올라가고, 그리고 밤에 이렇게 내려왔었는데, 내려올 때 작년에 물장군이 있었다고 했어요. 그래서 올해도, 어? 물장군? 하면서 솔직히 보고 싶었어요, 저는. 국내에서도 실제로 살아있는 물장군을 못 봤거든요, 전. 왜냐면 하 잡으면 안 되니까요. 그래서, 이번에는 관찰하고 잡아야겠다 봐 해서 채집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. 사실 처음에는 안 나왔어요. 어이씨. 어? 안 나오네? 왜안 나오지? 그런데 결국에는 좀 염롱해서 나오더라고요. 어쨌든 나왔습니다. 그래서 와, 이거 처음 영접을 해봤는데 이게 엄청 큰 거예요. 물장군이 막 생각보다 커요. 야이거또 표현할 만하겠는데요 와... 이러면서 제가 거기서 채집을 했습니다. 그리고 이제 채집을 마친 다음에 저희가 숙소로 바로 내려왔어요. 진짜 재밌는 얘기는 여기부터입니다. 저희가 이제 출출해서 라면을 딱 끓였어요. 라면을 끓였는데 물장군을 먹어보자는 얘기가 나온 거예요. <웃음> 그래서 저는 살짝 뻘쭘했죠. 그래도 뭐 어쩌겠습니까, 여러분? 궁금하면 먹어봐야죠. 저희가 이제... 라면이 거의 다 익었을 때 마지막에 올렸어요 그래서 이제 라면을 딱 완성을 했습니다 처음부터 제가 먹은 게 아니에요 이게 저희 같이 간 동생이 있었거든요 그 동생이 먼저 한입 했는데 살짝 아리까리한 표정을 하는 거예요 아, 솔직히 맛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그래서 제가 아 줘봐 내가 먹을게 이러면서 제가 받았습니다 이제 요 장면에 이제 자료 화면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자료 화면을 띄워드릴게요 자료 화면 유튜버 투근조 화이팅! 오. 으아, 화이팅! 냄새가 너 새콤달콤 냄새오 새콤달콤 <웃음> 새콤달콤 날컴, 날컴. 으! 으! 이 역시! 와우! 자 이렇게 제가 고통받는 영상 보셨습니까? 저때 딱 한입 씹는 순간 육즙이 튀어나오는데 그게 향이 진짜 쩔었어요. 그러니까 아직도 생각하면 진짜 구역질이 막 나오는데 진짜 향수 냄새하고 역겨운 냄새 그리고 뭔가 시큼한 향기가 무슨 섞여가지고 쓰리 콜라보를 이습니다 아무래도 노인제 쪽이라 그렇게 역했던 것 같습니다. 자 입에 넣는 순간 제대로 씹지도 않았는데 토가 여기까지 올랐어요. 저는 여기까지 막 올라와가지고 도저히 못 참겠어서 바로 화장실로 달려가가지고 바로 그냥 백구선 오바이트를할 뻔했습니다. 근데 또 생각을 해보니까 이거 마지막에 거의 이거 때좀 살짝 올린 거잖아요. 네 맞습니다. 결국에 안익은 거예요. 이거 생으로 먹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. 그냥 숨통만 끊어놓은 거예요. 와 내가 생 물장군을 먹어봤구나. 진짜 이런 썰이었습니다. 제가 채집을 하러 외국을 한 다섯 번 여섯 번 이렇게 다녀왔거든요. 근데 그 중에서 제일 머리에 남았던 게 물장군 먹던 거예요. 아 이거 물장군 좀 궁금해질 수도 있으니까 제가 표현이 있거든요. 그거 똑같은 거? 그거 한번 보여드릴게요. 잠시만요. 와 씨, 냄새 오오오. 오, 오, 여러분 이거예요. 이거 이거 이거 이거. 보이시나요? 이게 바로 제가 먹었던 물장군입니다. 와 이게 생각보다 크기 크게... 냄새 왜이래 이거 아씨 머리 보이십니까? 진짜 무슨 외계인처럼 생겼어요 이게 답이 없습니다 이놈들자 제가 지금 한번 냄새 좀 맡아볼게요 아이고 여기 나오는 냄새네요 아이고 일단 빨리 갖다 놓을게요 이제 아. 어 뭐야 손에서 냄새 나는데요 이거? 아. 어! 자 어쨌든 오늘 이렇게 제가 물장군 먹어본 썰을 풀어봤는데요 아 솔직히 썰프이 너무 재밌습니다 제가 이것 말고도 이제 좀 레전드 썰들이 여러가지 있는데 그거 계속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외국 나왔을 때 물장군 한 번씩 드셔보시고요 자 그럼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고 오늘의 썰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투바